친구랑 야소 파이크 바텀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척원들이 사정거리 650에 팔이 아주 긴 케이트니 그거보다 더 심각한게 뭔줄 아나 적집은 동물농장이다 <웃음> 여튼 그래서 저는 어야소사 살아남아라 난 믿으러 간다 야소를 버리기로 했어 거짓말이고 그냥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팀 트런들이 튕겨서 더잘해야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레드를 빼앗기는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방해를 이젠 몸도 아픕니다 살려줘 어이구에. 빨리 빨리 검치을 먹어 레드.. 레드 백 같다 이제 선 W야 그래도 브리핑 할건 해야지 우리 야스오만 행복하다면 나 정도는 계시게요 솔직히 말하자마자 물리는 건 주... 다행인건 적팀이 판테 서포시라 거리만 안주면 안주고 큰일났습니다 서포터의 임무는 미워도 우리 원딜을 지켜내는 것 가끔은 실패할때도 있죠 음. 하지만 이 리그오브레전드에서는 쫄면 지는 겁니다 분명 아까 전 싸움에서 케이틀린과 판테온의 전멸이 빠졌었죠 그중에서 몸이 더 약한 적 원딜 부터 점화를 걸어서 녹여줍니다 우리 야스오의 정복전는 켜졌거든요 어 근데 마스터이는 예상 괜찮습니다 우리팀 트론들도 도착했거든요 정글러가 왔을 때는 호응은 항상 최대로 해줍니다 게이드. 이런 기세를 몰아서 미들로 로밍을 가졌서시건방진 볼리베어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어 저자 왜 그렇게 굳이 오버를 쳤어야 했을까 여튼간에 케이틀린을 아니 판테온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그거 네 때리네 진짜 어 약간 고민을 해봤는데 안되겠다 너네 다 죽여야겠다 아까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안되겠어 특히 케이틀린 아주 신나게 때리더라 그램유 서포트한테는 항상 포탑 조심하라안 배웠나봐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전에는 컨셉을 먹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까 말했던 서포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저 케이틀린까지 잡아줍니다 <웃음> 네, 트론들과 파이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남편. 그것은 바로 뚜벅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쌍년이? <웃음> <웃음> 와딱 멈추네? 와 나, 나도 나 모르게 막 욕했잖아. 뚜벅이라고 놀래는 것 같게 참겨있다. 이건 여담이지만 파이크한테 이번에 새로 나온 그림 작업은 정말 정말 싸고 좋은 템 같습니다. 파이크 야소 조합은 하나씩 하나씩 극파해 나가는 데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초반에 약간 부족한 야소의 뒤를 파이크가 약간 커버 쳐주면서 골드도 서로 나눠 먹어서 잘 키워주고요 용 싸움에서 승리했으니 뒤에서 애매하게 있던 케이틀린까지 잡아줘 볼게요 분명 여기 있었거든 하지만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큰일 났다 으으 싫어 싫어이 그래도 나에게는 잘 키운 야수호가 있다고 내 복수도 해주고 잘 키웠어 아주 어이 야수고 있었다고 이어서 르블랑과 같이 2대2로 싸우는데 아 정말 자꾸 이 프로스 가까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러고 나서 저는 일단 도망치기로 했어 어 뭐지 어 뭐야 나 <웃음> 방금 뭐가 지나가는데 뭐야 옆에 지나가는데 와 근데 마스터가 저를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나에게는 야수호가 있다고 우리 정글까지 들어온 대가다. 우야지!들 슬 먹을 작업을 해볼까? <웃음> 전령 먹을 준비를 하는데 나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예측. <웃음> 아. <웃음> 하나. 첫. 터하게 만들어주세요. 야, 왜 이렇게 멀리 질로 와? 아안 가네 미안. 안 되는데. 단단하구나. <웃음> 아 전령 허벅지 근육 어, 단단하네. 군국기가 어, 어, 없지만 전령은 팀에게 맡기고 전 키틀린을 잡아보겠습니다. 군국기가 없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아닌거 같애 밖에... 아. 그래도 여전히 내가 약한건 아닐거요 어. 아닌가? 그냥 난 티빨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파이크 만능의 돌 파이크는 대부분의 눈을잘 활용해서 전 좋은거 같아요 와우 레전드. 트런드 음... <웃음> 아, <틀었는데> 재밌다. <웃음>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 툭 걸리길 너무 재네 <웃음> <웃음> 멈춰라. <웃음> 키키툭보기 시 <뚜껑이셩> 이러고 있었는데. <웃음> 와 이번 판은 <판에> 근데 <웃음> 개 재밌었다 진짜. 아니 나는 존나 웃겼던 게 미니맵 봤는데 음... 너가 팀 레드에서 나오는 거야. <웃음> 1레트 <1랩 때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오, 좀 모지로 있었어. 만능의 돌 파이크, 의외로 아주 예능픽은 아닌 것 같아요. 파이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